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구들이 있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신년 기획 특집 성형 대박 나기 제 2탄으로 코 성형 대박 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눈 성형이 대박 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코 성형이 대박 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닥터진이 예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코의 피부의 여유분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코성형을 하는 이유는 낮은 코를 높이고 싶어하는 융비술인 경우가 많은데요 낮은 코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피부 여유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피부가 잘 늘어나는 분의 경우는 이 피부 여유분이 많다고 볼수 있지만 잘 늘어나지 않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만큼 코의 모양을 만드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코성형은 기둥으로 텐트를 세우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텐트천이 한개가 있는데 무리하게 기둥만 높이다보면 최악의 경우 텐트가 뚫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가조직을 사용하면 이렇게 뻥 뚫어져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아무리 자가조직이라 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코끝이 툭 붉어져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중에는 이런 분들처럼 코가 곧 시그니처인 분들도 있지만 어? 그 연예인 코가 어떻게 생겼었지? 하고 코의 형태가 뚜렷이 잘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코의 형태가 뚜렷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서 인상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도 될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높지도 낮지도 길지도 짧지도 않고 코의 폭도 넓지도 좁지도 않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얼굴 중앙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의 인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아름다운 눈의 모양은 인상에 꼭 남게 되는 편이에요 만화가들이 미인이나 귀여운 여인을 그릴 때 보통 코를 생략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굴의 용각, 눈, 입술은 틀림없이 그리지만 코는 생략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미인인 것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코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미인인 여배우, 아이돌, 아나운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윤곽이나 눈은 생각나지만 코의 형태는 이상하게도 잘 떠오르지 않으실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적당한 피부의 두께인데요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코 안쪽에서 아무리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도 그 모습이 표면으로 반영이 잘안 돼요 마치 두꺼운 솜이불 아래 물건을 놓았을 때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요 하지만 피부가 또 너무 얇으면 코 안쪽에 연골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이 조직의 모양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티가 나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피부가 두꺼운 경우보다는 얇은 편이 더 좋기는 한데요 피부가 얇은 분은 코 안에 조직들이나 기증진피 등을 사용해서 이런 코 안에 수술 조작된 모양을 커버해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코의 이 아랫부분을 비주 라고 하는데요 코를 높이는 데 있어서 비주의 길이는 아주 중요해요 코에 피부 여유분이 많아서 충분히 높일 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주가 짧으면 코를 높였을 때 이렇게 인중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높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비주는 아래로 볼록한 기둥 모양이지만 인중은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입을 뾰로통하게 해서 이 비주 구순각을 0이 되게끔 비주와 인중을 딱 붙이면 그 모양이 마치 테트리스처럼 딱 맞게 되죠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물 속에 들어갈 때 비공을 완전히 폐쇄하던 기구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요 세 번째는 아래코 연골의 크기와 단단한 정도예요 최근에는 코끝 성형이 많이 발달해서 코끝에는 인공 보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의 위쪽 3분의 1은 코뼈 그 아래에 위코 연골이 있고 코끝 쪽에는 아래코 연골이 있어요 이 코끝 성형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래코 연골을 주로 사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코끝 연골 묶기나 비중격 연장술 등도 이 아래코 연골을 조작해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법들인데요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코끝을 조작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코 연골이 잘 발달되어 있고 좀 단단할수록 수술이 예쁘게 잘될수 있어요 대체로 서양사람들의 코는 유전적으로 좀 크기도 하지만 코끝의 모양도 또렷하고 경계도 명확한데 이것은 서양사람들의 피부는 아주 아주 얇은 반면에 아래코 연골은 크고 단단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분들은 피부가 두껍고 피하지방층도 많고 연골은 작고 말랑말랑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코 연골이 잘 발달되고 단단하면 코끝 연골 묶기만으로도 선명한 모양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아래코 연골이 말랑말랑하고 작으면 비중격 연장술 같은 방법으로 튼튼하게 지지대를 대주지 않으면 명확한 코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무리한 코 성형은 절대 금물이에요. 어우, 무리한 코 성형하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코가 차지하는 얼굴에서의 비율과 대칭성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코의 비율은 사실 수술로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뼈가 약간 뭐휜 정도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코의 위치 자체가 선천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경우는 대칭을 맞추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죠 혹시 이런 코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옆라인의 모양도 중요하죠 우리 얼굴의 옆라인에서 코끝과 턱을 연결한 선을 미용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용라인을 그었을 때 입술이 약 1에서 2m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과 턱의 돌출 정도도 코의 모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 성형하기에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원하는 모양으로 수술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는 분들만 예쁜 코 모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잊혀지기 쉬운 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잘 정돈된 코 모양만으로 충분히 나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코와 얼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코 성형의 목적은 어떤 연예인의 코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있지 않고 나의 코를 잘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진이 항상 인사말에 미용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얘기를 더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 채널은 미용성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형정보야 뭐제 채널 아니더라도 많은 병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형정보가 아닌 이런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 수가 오히려 쑥 줄어들기도 하고요 조회수도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닥터진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올해도 여러분들께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닥터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